그때의 우리 사랑 뜨겁고 치열했는데 끝나보니 남는 건 미움뿐 몇 번의 계절을 더 보내야 괜찮아질까 미련이. 소중했었고 많이 사랑했었던 우리들은 이젠 남이 됐고 모르는 사람이야 넌 완벽히 잊었나 봐 이렇게 넌잘 사는데 소식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어. 아직은 좀 힘들어. 그렇게 넌잘 사는데 괜한 걱정을 했나봐 나 없이도 웃는 네 모습에 이제야 실감이 나넌 완벽히 떠났나 봐 확실히 날 떠났나 봐난 네가 너무 미워져 행복하지 말아줘